치기법입니 치기법. 치기법은 동료가 많은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팔꿈치로 상대방의 끄을 치는 치기법이죠. 손목부터 할게요, 손목. 손목. 상대방저손딱 펴고 손상이 됩니다. 안으로 돌리면서 상대 손목을 잡고 팔한 틀어주면 돼요. 이렇게 상대방의 중심을 약간 틀어주면 돼요. 그리고 발이 내려가면서 다른 팔로 상대의 팔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전환, 뒤로 전환하고, 밀면서 전환하면서, 당기면서 잡았던 그물로 손으로, 떼, 턱, 상대 턱을 치는 치기법인데, 예, 네. 자, 네. 이렇게 해 하나, 둘, 셋. 네. 와, 이게, 보기에는 그림은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밀었을 때, 전부 다안밀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림 좋게 막 밀어서 돌아다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좀더 그냥 상대를 내주위로 돌려야만 이이치기법이 먹히는 건데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좀더 쉽게 상대를 돌리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딱 돌려서 잡고 하나 둘 상대 옆에 상대 옆에 딱 서서 팔딱 대고 요기로 상대 일단 먼저 만든 다음에 발이 빠지면서 상대방의 팔꿈치를 잡고 팔을 당기는 거예요 발이 빠지면 이렇게 거예요 이 방법이 상대를 돌리는 게 제일 쉬워요. 하나, 네. 둘, 셋, 넷, 이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응. 뒤로 가서 잡고 딱.